폴리테그 펑크 크로스 반지 디자인 과정 보시죠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저희 공장에서 의뢰한 모델링으로 이 팔찌 한 칸을 반지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우선 반지 사이즈가 될 원을 그려줍니다 거기에 팔찌 한 칸을 이미지로 들여오고요 신나게 디테일을 살려서 문양의 아웃라인을 따줍니다 뭐 신난다고 계속 그릴 필요는 없고 대칭이니까 절반만 그려주면 됩니다. 크로스 문양 옆에 꽃 문양도 대략의 위치 정도만 알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크로스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익스트루드해서 차지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난집도 알맞게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합니다. 난집 배치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게 지금은 평면에서 배치를 하고 나중에 공면으로 이 배치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에 점을 잘 배치해줘야 나중에 공면에서 스톤 배치가 좀더 편합니다 남발도 적절하게 배치해주면 크로스 부분의 디자인은 어느정도 끝이 납니다 다음은 메인 베젤난집입니다 스톤을 배치하고 테두리를 세팅을 쉽게 하기 위해 못다기를 해줍니다 이제 평면에서의 디자인을 맞췄으면 서페이스를 따라 흐름명령을 사용해서 곡면으로 배치해줍니다 곡면배치하면 형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아까 전에 배치했던 점들을 활용해서 알맞게 다시 조절을 해줍니다. 자그 다음 꽃 문양 디테일을 디자인합니다. 원래 크기에서 곡면에 배치될 것을 감안해서 간격을 유의하여 디자인합니다. 디테일도 차집합을 활용해서 표현해 주고요 중앙에 구형 디테일까지 배치하였다면 꽃문양 완성입니다 완성된 꽃문양을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곡면 배치해 줍니다 숨겨왔던 크로스를 소환해서 배치가 간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요 다음은 반지 전면부 상판을 만듭니다 크로스가 아크 형태로 자연스럽게 밴드를 타고 들어가는 느낌을 구현하는게 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애초에 평면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배치된 형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게 좀더 쉬워서 이렇게 디자인 방향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판이 잘 표현이 되었다면 밴드 하단부 작업합니다. 밴드 하단부를 슬림하게 빼달라고 하셔서 오른쪽 뷰에서 적절하게 잘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부분의 중앙 부의 속파기 부분입니다. 테두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속파기가 되도록 기존 크로스와 꽃 문양 테두리 부분을 활용하여 속 파기 라인을 생성해 줍니다 그 라이노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캐드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기존 크로스하고 꽃문양이 배치된 아웃라인을 활용해서 그 라인의 자치를 이용하면 디자인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이번 디자인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정면부 하나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역시 밴드 사방에 크로스를 만들어주면 디자인은 완성이 됩니다. 이 디자인 핵심이었던 크로스 부분이 밴드에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정면부에 잘 구현이 되었고요. 측면의 크로스 역시 배치가 잘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주물모습입니다이 제품의 경우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